12월 12일 오전 5시경에 이바라키현에서 큰소리의 땅이 울리는 땅울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후 7시간 후인 12월 12일 오후 12시 31분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저녁 10시 36분에 2.9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에 한국 제주도 근처 해역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규슈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었으며 한 12월 13일에 규슈 구마모토 히나구단층대 부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3일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은 11일에 발생한 규모 3.5 구마모토 지진 역시도 히나구단층대 근처입니다. 최근 규슈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12월 10일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2일에는 아소산 근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아소산 부근과 히나구단 진대 부근 양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전 세계 주요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9일 일본 오키나와 낮에 근처 규모 6.0 발생 12월 13일 러시아 푸리열도 규모 5.2 발생 12월 14일 인도네시아 규모 5.5와 7.3 발생 12월 12일 호주 맥쿼리 섬 규모 6.5지 진발생 12월 10일 뉴질랜드 규모 5.2지 진발생 12월 13일 뉴칼레도니아 규모 5.2지 진발생 12월 14일 이스터 섬 규모 5.4지 진발생 12월 14일 칠레 규모 5.5지 진발생